오케이, 그, 스쿼드를 해드릴게요. 일단, 근데, 저거를 성능 좋은 팀으로 가실 거면 솔직히 단일 밖에 없긴 하거든요. 성능 좋고,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팀으로 가고 싶다. 그런 팀 자체가 애초에, 팀평 가능해요. 근데 일단 스쿼드 하고 갈게요. 저런 팀 자체가 애초에 별로 없어요. 성능이 좋을 수가 별로 없어. 사람들이 많이 안가는 팀인데 성능이 좋은 팀? 그런 팀은 가능하긴 한데 돈이 750억 밖에 없어서 사실 사람들 많이, 많이 가는 팀으로 750억이면은 좀 많이 있긴 하거든요 은카 쓸수 있어요 대한민국 팀 가면 은카 쓸 수는 있어 저도 무조건 거의 대부분 다 은카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갈 거면 나쁘진 않아요 바야레알도 될지 모르겠다 바야레알은 은카로 어. 나가 요런 선수들 은카로 오카로다가 야 근데 얘들 진짜 많이 떨어졌다 옛날에 비니시스 주니 진짜 어 되게 비싸고 막그랬었는데막 진짜 TT 막 단일인데 팔카고 요런 것도 받긴 했었거든요 음. 7 5 0억에서 성능 좋고 오카로 쓰실거면 대한민국 밖에 없긴 해 사실 대한민국 맛깔나게 짤수 있기는 한데 아 이건 티티 어딨냐 강인리 끼고 봐봐요 요런팀 팔카 티티팔카팀 막 요런느낌으로도 사람들 많이 가고 근데 이건 좀구대기다 티티팔카는 조금 너무 구대기다 어. 제가 마이간다면 대한민국으로 갈것 같은데 대한민국으로 가게 되면은 주면 못 사용하는구나 손흥민 놓고 해가지고 마이스로 갈수 있긴 한데 마요르카는 LH 오른카가 맞긴 하지 사실 750억이면 LH 오른카나 근데 LH 오른카도 300억 정도까지가 최대인 것 같고. 그거말고는 사실 난 대한민국 팀을 좀 추천하긴 하는데 대한민국이 성능이 진짜 좀 지지시길 좋거든요 손흥민 이렇게 놓고 시동으로 페노르트? 거긴 또 어디야?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일단 정석으로 한번 짜드릴게요 잠시만 한번 볼게요 정석으로다가 짠다고 치고 750억 정도면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어디까지 가능한지제 보여 드릴게요. 딱 되는지 안 되는지 나도 좀 궁금망이 난데 한번 보자. 야 설마 야 너무 정확하게 짜지는데 <웃음> 아니 야 너무 정확하게 짜지는데 20억으로 <웃음> 아니 너무 정확하게 짜지니까 이게 좀더 웃기네 이거를 홍철로 많이 안 간다고 해도 이기재로 간다 해도 이기재는 안 되겠다. 어. 이게 되네. 어. 이게 된다. 그게 <웃음> 2가좀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게 이 정도야 뭐 솔직히 손흥민 말고 다른 선수도 써 되긴 하는데. 약간 그냥 좀 어느정도 이쪽에 좀 고투자를 하고 오른쪽이랑 스트라이커 쪽을 고투자로 하고 이런 느낌으로다가 아 네네 워커님 내일 뵈요 어, 내일 뵐수 있으면 내일 뵈요 감사해요 오늘도 와주셔서 음. 네, 오, 워커님이랑 워커님 팀다 짜시고 난 다음에 1대라 한번 하자 괜찮을 것 같고 딱 이게 약간 워커데진짜 오카팀, 은카팀을 완전 다 짜지죠 어. 마요르카는 강인리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 음. 755로 성능으로 보시면 이 팀이 제격이지 손흥민은 솔직히 좀 약간 갬성이지 대한민국이 없으면 안 되는 선수 느낌이다 근데 이게 짜지네 <웃음> 어, 755이 정확하게 될줄 몰랐는데 이렇게 스크린샷 한번 찍으시죠 이렇게 찍으시면 될것 같은데? 크로스에다가 딱이 되고, 손흥민에다가. 바이오백도 하면 나쁘진 않긴 한데, 근데 바이오백 느낌보다는 이게 좀 정석이라서, 어, 사실. 만약에 바이오 바이오백 원하면은, 이거 SW를 넣고, 이렇게 CDM 넣으셔도 돼. 그러시면은좀 바이오백 되긴 하거든요? 음 이런 느낌으로 가신다 근데 이런 느낌보다 이게 맞지 몇겹지 사실 <웃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긴 하면은 근데 이게 정석이라서 별수 없어요 음. 이게 정석이야 어쩔 수 없어 750억 정확하게 됐고 바로 구매때문에 살짝 된다고 해도 한 10억에서 20억 뭐 그거야 뭐 ss 상자 같은거 받으면 되니까 상관없고 음. <웃음>